안녕하세요. 한글정쌤 단어 공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단어는 시옷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입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름을 말해본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깃깃 닭, 닭, 닭, 닭, 닭, 닭, b t b t 옷 옷, ดพ 잣, 잣. 못, 못, 붓, 붓, 뜻, 뜻. 이번에는. 한글을 보고 먼저 읽어 보신 다음에 저를 따라서 같이 발음해 보시기 바랍니다. 잣잣기기 닷닷 t đạt 못못뜻붓붓붓 뜻. 못, 못. 옷빛 옷,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한 단어는 시옷 받침이 사용된 한글자 단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